안녕하십니까 5월 6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닛차선물이원김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산보사격인 금리인상 스탠스를 시장이 눈치채면서 하루만에 모두 하락단전했습니다. 그제 0.5%라는 금리인상폭에 동조하며 시장은 안도 분위기였는데요. 어제는 시장이 두번에서세번 인상이라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며 그레이트 스텝, 즉0 7 5시 이번 인상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조사모사격이라고 해석하며 시장은 다시 긴장한 것이죠. 한편 유가는 오페그 증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상승분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대부분 기준금리 통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직접적인 타깃이 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시장은 경기와 금리 인상을 바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네요. 물론 결과적으로 물가와 경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파월의 공격적인 스트스가 무엇을 통제하고자 하는지는 현 시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연준이 그토록 경계하는 달은 바로 고유가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0% 매도 10%로 오랜만에 매수 과일로 진입했네요. 원유는 매수 76% 매도 24%로 매수 우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 9 매도 81%로 여전히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나스하게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시금 금리 인상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려고 하네요. 연준이 가리키는 달을 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사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삭은 1320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되네요. 원유는 105달러에서 109.5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입니다. 금은 오늘도 1850달러와 189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삭은 새롭게 과매수권으로 진입했네요. 신중하게 시장을 살피되 저항선을 중심으로 플레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